오빠, 우리 집에서 아라탕 먹고 갈래? 제가 그래도 중국에 오래 살면서 중국 남자들을 몇번 만나봤거든요? 나는 조금 오그라들지만 걔네 이제 입장에서는 되게 스윗하고 되게 초식남 같은 느낌? 제가 중국에서 번호도 한번 따여봤는데 제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딱 묶고 이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걸어와 키도 엄청 크고 엄청 말른 애가 와가지고 탁 하더니 머리 풀기 훨씬 예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해서아네 이랬는데 계속 날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혹시 납치하려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아니 설마 <웃음> 그래서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네 이러고 머리를 딱 풀었다? 그러자마자 아 이게 훨씬 예쁘다면서 너무 솔직한데? 어 진짜 엄청 이런 솔직한 멘트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오. 하고 중국 애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돈을 쓸때 되게 좀 허세 아닌 허세? 이런 걸 부리면서 음. 내가 너를 만나는데 너 하나 못 해주겠느냐 좀 가오가 어, 있네요 이런 느낌을 진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나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동생들만 만나요 아깝죠? 아, 그... 내가 이제 뭐 어린애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건 아니고 걔네가 어린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중국 올때좀 환상이 좀 있었어요. 좀 한국 남자가 중국 여자한테 인기가 좀 많다는 소리를 좀 듣고 왔거든요. 음. 맨날 막 꽃가운 입고 저기 막그오도구고좀 시내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딱 가가지고 딱 서있으면 보는 거 다하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막 핸드폰 본 척하고. <웃음> 아무도 안 다.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난 내가 잘생긴 줄 알았어. 중국에서 먹히는 줄 알았어. 근데 역시 14억 중국 대륙 나같이 잘생긴... 응? <웃음> <웃음> 잠깐만. 오빠! 집에 거울 있죠? 거울을 잘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하여튼 나같이 생긴 사람도 많은 거야.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거지. 한 2만 명쯤 될라? 그런 거지. 오빠는 아니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저는 제가 중국인을 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친한 형이 중국인을 지금도 사귀고 있어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정확히는 문화의 차이가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치료로 얘한테 우리 밥한번 먹을래? 그래 다음에 우리 밥한번 먹자 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인들한테는 엄청 흔하고 중국인들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뭐? 어? 밥을 먹자 모르겠어 미친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음. 나와요 진짜 진짜 그런거 엄청 싸웠다니까?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걱정되더라고 아,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진짜 뭐 헤어지거나 싸우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제가 중국어를 조금 못 하잖아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근데 그 중국에썸 타는 애랑 막 걔가 화를 내는 거야 나 때문에 뭐가 화가 나서 얘가 막쏘아붙이네 나는 그걸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진짜 끝까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날 하루 아깝게 지나갔는데 얘는 이런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기 이해를 못 해준다고 생각하더라 이러면서 얘가 그 다음부터 마음이 확 식은 거야 나한테 그렇게 진짜 그냥 그 이후로 그렇게 서먹해진 적도 있었어요 차잘가나요 참... 참... 언어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도 계속 다르잖아 언어가 문화를 만들듯이 그래서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너무 짜증나는 거 같아요 해결이 안돼 걔가 좀나 한국인인 거 알면 말을 좀 천천히 해줬어야지 근데 확실히 내 네, 여자친구가 중국인이었도 만약에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소화 붙일 것 같긴 한데? 아니지 그래도! <웃음> 그건 아니지! <웃음> <웃음> 한국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서울이랑 부산이라고 해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하잖아요 를 근데 좀 중국은 장거리를 한다 그러면 일단 초장거리가 되는 건 기본이고 만약에 제가 3학년이고 여자친구가 1학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막 군대도 가야 돼요. 여자 친구는 이미 4년이 남은 거예요. 뭐 그때 자유스럽게 몇년 장거리가 저도 중국에 오기 전에 여자 친구가 중국에 있었고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장거리라서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얘가 만약에 인천에 살아요, 제가 서울에 살고,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갈 수가 있는데 중국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냥 비교 자체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장거리랑 중국에서 연애를 시작해서 생기는 장거리랑은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저도 그랬지만 이게 그냥 막 사귀었을 때는 누가 장거리까지 생각하고 만나겠어요 지금 당장 죽으니까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장거리가 되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뭐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나는 이제 방학 때 밖에 한국을 못 가고 이제 그렇게 군대를 기다리는 애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쌩 이별 완전 그냥 쌩 이별이니까 유학 생활하면서 연애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목소리> 아빠, 우리 집에서 아라탕 먹는 갈래? 닥쳐 진짜. <목소리> 이게 중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유학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는 애들이 많잖아요. 되게 완전! 진짜 최고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화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기숙사도 되게 자유롭거든요 외부인도 그냥 막 이름 적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어. 이제 몰래 들어가서 하루 잘 수도 있고 이제 막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뭘 못하겠어 여자친구랑딱술 한잔 한 거야 남자친구랑술 한잔 했어 응. 원래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봐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엄마한테 엄마 지금 들어가 여기? 엄마한테 그냥 위치 남겨 놓는 거야 저 집이에요. 확인 <웃음> 어떻게 할 건데? 스무 살이잖아. 스물 살, 스물살 젊은 사람들이잖아. 그치 불타오래 나이지. 근데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아니, 불이 꺼질 틈이 없지 어. 뭐말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말해 보세요 그러면. 아왜 그래? <웃음> 그러니까 한국이랑 자취가 다른 점이 뭐냐? 자, 제가 자취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 부모님이 와. 갑자기 우리 요딱들어왔어 남자친구가 있어봐. 와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뇌가 자취를 해서 누굴 데려오든 누구랑 살든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불안하지만 당사자들은 난난 너무 좋은 환경이지 진짜. 이게. 다른 애들, 동고 같이 하는 애들이나 왜냐내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동고를 생각하는 애들도 많고 동고를 하고 있는 애들도 많고 와.. 아. 장난 아니거지그그 옆집 삶이 자꾸 통수러 거지? 아.. 정말, 저머릿속에한 90%가 그냥 삑삑 <봇> <좋아. 웃음>